천골 수술 이후 척수 감염으로 뇌수막염 및 뇌경색으로 사망하였다면 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부산지법 2017가소65442 2018라 5287 도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. 우선 기초사실에 의하면 비보험자 망인은 병원에서 넘어지면서 천골 1번의 골절이 발생하였고 천골 1번 골절에 따른 장골 나사 고정술을 받던중 의료 과실에 의하여 척수 감염이 발생하였고 우 척수염이 내수막염으로 진행되어 결국 사망하였습니다. 따라서 망인은 이번 기간 중이 사건 보험 사고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천골 1번의 골절이 발생하였고 위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을 받던 중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.